나의 영적전쟁. 예,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아,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또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교육을 받고 공부도 합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공부를 하지만 그것이 진짜 완전히 내 곳으로 내가 경험 되어지고 믿어지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진실로 내 영혼이 거듭남을 체험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과 동시에 올 수도 있고 철든 사람은 동시에 느낄 수 있고 어떨 때는 한참 후에 교회는 나오면서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가지치기를 하지 못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냐 그냥 교회만 나왔다가 선데이 크리스도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되고 강해져야 되고 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것인가 여기서 고민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웃음> 주님을 따르는 것은 성탄절만 저는 성탄절에 교회 나갔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 것 자체를 굉장히 흥미롭고 환상을, 환상을 생각하고 크리스마스 교회는 어떤 사람이 가느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칩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백년 살고 싶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푸른 초원 위에 언덕 위에 교회가 하나 다 있고 성탄절에 성탄절 되기 전에 카드를 만들고 반짝거리고 어렸을 때 추억이 그거였거든요 성탄절에는 시골교에서는 회 시루떡을 했어요 시루떡 시루떡을 하는데 시루떡도 좀 늦게 가면 먹지도 못해요 시루떡을 언제 먹어보겠어요 우리가 우리 저 집사님 따님이 오셨네 어. 딸 맞죠 어. 나이가 몇살이야요 19살. 혹시 시루떡 좋아해? <웃음> 왜 안좋아해 시루떡을? 난 지금도 좋아하는데 시루떡은 시루떡인데 어, 찹쌀팥 시루떡 찹쌀팥 시루떡 우리집은 너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명절날 때도 시루떡을 제대로 안해요 하얀 하얀 떡가루가 많이 들어가고 팥은 별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뚜껍기는 이렇게 뚜껍고 팥은 몇개안 들어가니까 맛이 별로 없어요 근데 부잣집에 가면 두께는 얍실하고 팥을 너무 많이 깔아요 팥이 남아 돌아요 그리고 쫀득쫀득 찰시로도 근데 이상하게 교회에 가면 찹쌀 팥시루떡을 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웃음> 밤새도록 성탄절 때 교회 가려고 하다가 밤새도록 잠 못자고 하다가 아침에 잠깐 잠들어보는데 예배 끝날 때 갔어요. 갔더니 시루떡은 없고 콩고물만 있는데 이 콩고물도 얼마나 맛있어요 내가 교회에 참 갔을 때 그런 기억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렸을 때 씨앗 하나만 쫙 뿌려놨어요 씨앗을 씨앗을 쫙 뿌려놨는데 어떤 계기가 되고 사연 많은 내 인생에 때가 되니 하나님 이 나를 거두셨어요 초등학교 때는 또 이제 미국으로 입양 갈려고 준비를 다 해놨다가 종교는 다르지만 입양 갈려고 준비해놨다가 결국에는 우리 어머니가 굶어도 같이 굶고,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 해가지고 또못 가고.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목회자가 돼서, 전사 때 가는 교회마다 다 붕시켰는데, 내가 단독 목회를 하면 엄청 붕될 줄 알았어요, 우리 사모님이. 그래봐. 그런데, 내가 목회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광야가 펼쳐져 있고,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죽을 병에 걸리고 나는 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들을 안 붙이시더라고요. 새로운 양들이 오면 뭐해? 섬길 준비가 전혀 안 되어있는데 아니 섬길 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을 하고 큰 교회, 적교회에서 온갖 절차와 행정과 신방과 다 준비했는데도 실제적으로는 준비가 안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죠. <웃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그러니까 할게 없으니까 기도도 전도도 신방도 신방을 사람이 실어지니까 그러니까 병원 전도 가서 병원 신방만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야 내가 능력 없으니까 개털 되더라. 능력 없으니까 능력을 흉내내도 안되고 거기에서 결론을 얻었어요 능력 없을 때는 그저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끝나면 성경보고 성경보다 지치면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다가 또 스트레스 받으면 또 교회가서 기도하고 기도하다 기도 끝나면 또 성경보고 또스트레스 받고 나가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세가지만 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가 굉장히 마음이 약하고 지도자인 바울이 있을 때는 같이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잘하는데 사도들이 거의 다 죽고 바울만 남았는데, 바울 사도도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위축이 되고, 전도도 하지 못하고, 신방도 못하고, 나이도 어리고, 이러니까, 가는 데마다 디모데를 무시하잖아요. 바울이 있을 때는, 바울, 너무 바쁠 때는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다. 편지를 써서. 그러면 디모데가 가서 갈 교회마다 디모데가 가서 바울의 마음으로 다 처리합니다. 시험 드는 사람, 어려움 있는 사람, 상처 있는 사람 바울 사도님이 말하기를 이렇게 이렇게 이라고 하십니다 저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적지적수 필요한 날을 해주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깨닫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바울 사도도 감옥에 갇히니까 소위 지금 대통령이 임기가 2년밖에 안 남았는데 2년밖에 안 남으니까 이제 남은 인기가 별로 없으니까 공무원들이 대통령 지시도 말을 잘안 따르잖아요. 레임덕이라는 것이 이제 생긴 거예요. 공백이 자꾸 생겨. 말을 듣지 않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디모수서 1장 15절을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디모데 어, 바울을 좋아하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바울을 버려 버린 거예요. 디모데우스 1장 1 5절그 말씀이 나와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은 내가 안다 그 중에 제일 자기를 악평하고 바울을 일으 사람이 누구냐 부겔로와 허무게네가 있다 많은 사람이 바울을 버렸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자 그런데 그두 사람이 주님에게서 등을 돌린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믿음은 유지하였는데 자신의 믿음만 겨우 지킬 정도. 그러니까 주의 종을 위로해주고 다윗 바울의 기도 동역자가 되주고 하나님의 일이 있어서 더 이상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우리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도 가장 위험을 감지하고 항상 두려워 떠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쓰지 않는다 너는 더 이상 쓰임 받지 못한다 그럴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는 몸에 이상이 생겨요 영적으로 공백이 생기고 슬럼프가 자주 오고 시험도 막 내가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몸도 옛날처럼 빨리빨리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인내가 요구될 때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리고 책임져야 될때 책임지도 지 못하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전쟁터로 보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처음에 초심자때는 기도하면 기도하면 기도를 잘 응답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 기도하는 쭉쭉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근데 <웃음> 기도를 바로바로 바로 응답 받으니까 이제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훈련 기도 응답은 잘 받는데 그 다음에 대한 그 다음에 대한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에 대한 훈련이 안 되는 그때부터는 기도응답이 좀 더디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린아이들이 큰 거하고 똑같은 거 같아요 어렸을 때는 뭐똥 싸고 오줌 싸고 기저귀 갈아지고 밥 먹여지고 채워지고 업어지고 아이 우리 저 막내 손조고 그 녀석이 버릇이 나빠졌어요 무슨 버릇이냐니까 자기 몸이 큰지도 모르고 두살때세살때 때 하던 버릇을 하려고 그래요 나만 보면 할아버지 업어주세요 업어주세요 안아주세요 업어주세요 그 버릇이 얘들도 다 있어요 업어주고 안아주고 등에 업고 이러면 얼마나 재밌어요 말탄 기분이잖아요 근데 조금씩 크면서 얘들이 자기 몸이 건강해지고 무게가 나가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업버세요야 저리가 밀어버려밀어버려 이렇게 만나면 오버달래요 밀어 밀어, 밀어. 벌써 다섯 살이 됐어요 네 살인가 다섯 살인가 나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몸은 커지는데 정신적으로 훈련이 덜 되면 그렇게 돼요 어떤 갭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영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 영에 공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그 영의 공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기를 원하는데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를 원하는데 내 영이 비어있는지 비어있지 않은지 모르잖아요 주님은 내가 신앙고백을 하는 순간에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에 계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내 영에 계시는데 영에 어느 정도 충만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으로만 충만하느냐 영에 흘러 넘쳐서 정신 다시 말하면 혼쪽으로 인격에도 흘러 넘치느냐 육체에게도 얼굴을 만지고 머리도 만지고 하나님이인제기름보이시작해서 말씀으로도 들리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환상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훈련을 받기 시작하고 좋은 것만 경험 안 시키세요. 사람한테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식한테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도 단임 목사한테도 실망하는 모습도 있고요. 성도들끼리도 실망하는 모습도 있고 또 배신당하기도 하고 아픔도 있고 이런 일련의 많은 과정을 통해서 소위 우리가 심령이 강해지고 철들고 예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이 들수록 그렇게 되잖아요 다 필요없어 다 필요없어 다내려는 필요없어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하,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되고 외모가 자꾸 바뀌어지고 생각한 다는 마음이 육체가 따라가지지도 않고 잠을 자야만 하고 운동을 해야만 하고 먹어야만 건강을 유지되고 먹어도 건강이 유지 안될 때도 있고 오늘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전에 우리 교회에서 불세례 시작이 되고 나서 여기 이사 올 때까지 기도를 많이 제가 중보기도 팀장을 맡겼어요. 기도를 정말 정말 많이 했어요 기도를 정말 정말 많이 했어요 그분은 여자분인데 목소리가 항상 할렐루야 아따 목사님 왜구요 이거는 여자가 아니야 남자야 남자 딸들도 그그 그 딸하고 우리 주은 전도사님하고 짝짝꿍 해줘가지고 영적으로 계속 갔죠 그 딸도 방언 통역 은사를 받게 했어요 주님의 교회에 와서 광주에서 올라왔는데 불새례책복 올라왔는데 내가 매일 준나 얘하고 같이 은사 유지하도록 하고 같이 기도하고 항상 기도할 때는 얘, 얘 챙겨라 먹을 때도 챙기고 옷살 때도 챙기고 어디 갈 때도 챙기고 특히 영적으로 사회가고 기도할 때는 항상 챙겨라 그러다가 얘가 이제 방언 통역은사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딸하고 같이 있으니까 나중에 얘가 저도 투시까지 받았어요. 그렇게 둘이 짝짝골 해놓으니까 언니, 동생 하면서 계속. 아, 근데 그 집사님이 오늘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음. 목사님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마라. 목사님 부담돼, 목회 부담돼. 정말 기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때는 뭐 지출될 게 뭐가 있습니까? 천만원 해가지고 방어더라. 매달 백만원씩, 200만원씩, 300만원씩 막 죽여다. 개척교에서 회 월세 20만원 나가다가 매일 밤에 천국에서 오신 분들이 몇백 명씩 와가지고 헌금해 주니까 헌금이 모아지잖아요. 그냥 있으면 수급상가 딱 봐가지고 기도원을 빡세게 한다. 하. 기도를 저렇게 하니? 자, 기도 끝나고 일부, 감자탕집으로 타가자. 감자탕집, 참이맛, 거기, 지금은 참이맛이 있나요? 거기 가가지고막 포식을 해서, 이야, 예, 모르겠다. 우리가, 우리 같은 개척교회가 뭐,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말고 그랬지만, 주님을 사서 기도만 많이 해라. 원없이 먹여줄 테니까. 그니까, 러 밤마다 이제 새벽 3시까지 기도하고, 기도를 하, 좀, 다, 다들 배하고 빠지마 이렇게 하면은, 혼자 살짝 빠가지고, 어디, 갑자기 땅집이 맛있게 한집 어디 있냐, 또 기도팀들 어떻게 먹여야 되냐, 이렇게 하면은, 혁환이 하고 윤정이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딱실은딱뜨고 어? 목사님 안 계시네? 마이크 소리 안 들리네? 그러면, 얘들이 놀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둘이만 먹으러 다닐까 봐. 근처 식당다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길거리에서 보니까 막두 놈이서 온 거리를 뛰기부터. 오른쪽 방, 왼쪽 방, 오른쪽 방, 왼쪽 방. 열심히 열심히 레이다로 막 감시하면서 식당인 식당은 다 뒤지더라고. 기도 안 하고 그래서 그럼 또 목사님 이왜 기도 안 하고 돌아다니세요 이래 왜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헤매고 미친 듯이 이렇게 돌아다니냐 목사님 우리 나도 혼자서 감자탕 드실까 봐요 제 밑바닥까지 왔다가 결혼시키면 또 나가고 또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또 결혼시키면 또 나가고. 일단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던 분이 천국을 가시다 그러니까 마음이 안타까우면서도 더 좋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티모디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편지를 받아 지치고 힘들고 자꾸 약해지고 급쟁이 같이. 선생이 있을 때는 사도 바울 사도 있을 때는 같이 다니면서 힘을 넣는데 없으니까 이제 복음 전하는 것도 힘들고 어느 교회에 가서 바울 소식을 이야기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자꾸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디모드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요 교회 평가의 기준이 있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이 있다 그것이 뭔지 아느냐 제일 먼저는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된다 할렐루야 은혜 속에서 강해져 아내 아들 티모데야 너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윤희기로부터 거짓없는 믿음을 상속을 받았다 그리고 나로부터 가장 성경적인 사상을 물려받았다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열등감이 심한 열등감이 자꾸만 생겨. 내가 뭘할수 있어?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제 지도자 없으니까 영적 칠체에 빠지는 거예요. 높낮이가 너무 업앤다운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는 거짓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왜죠 뭐 로이스와 네 엄마 유니겔을 통해서 신실한 믿음의 가정을 너랑 가졌다 세상의 성공은 돈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많이 배우냐 그러지만 교회에서 신앙생활 그리스도인들이 성공기준은 뭐냐 은혜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 얼마나 그 사람이 성경적이냐 은혜가 강해지려면 그 내적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성경적이냐 또한 가지는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냐 이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공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쓰임 받는 기준이에요 그게 교회는 이게 평가의 가치가 되고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그리고 영적으로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 가면 이것 그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고 말을 하려고 해도 별로 영적으로 좋지 않는 말이나 좋지 않은 것을 보거나 대화를 하면 신앙의 양심이 여러분 찔리지 않으세요? 남이 험담을 하거나 욕을 하고 그럴 때는 아이고 이러다가 불배락 맞지 원망하고 불평을 하다가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신앙에 자꾸 뭔가 떨어져 기운이 빠져나가요 영의 기운이 빠져나가요 얼른 바꿔야 돼요 같이 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도 감사할 조건을 찾고 그래도 새끼 밥을 먹으셔서 감사하고 예. 그래도 몸이 아프지만 나름대로 건강도 감사하고 몸이 아프지만 자리에 누운, 누운 사람도 많이 했잖아 예. 그래도 움직이고 돌아다닐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예. 세상 학벌에서 강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혈통이나 경제 조건에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영적 전쟁은 누가 할수 있느냐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되고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약해져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에게 욕먹어도 괜찮아 바보 천취 별의별 수다들어 상관없어요 주님이 다 상으로 갚아주셔 할렐루야 내가 변론을 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이웃간에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은 바보야 저 사람은 멍청이야 뭐뭐어쩅쩅뭐별 잃을 수 있게 다 해도 죄여 하면 그것이 막상해 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티모디가 강해져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 기도해야 한다 둘째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한다 그래야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세상을 살릴 수 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네 번째는 사고력이 강해져야 돼 다시 말하면 생각이 강해져요 생각이그 생각 안에 왜 사고력이 강해져야 되느냐 그 사고력 안에 존재성 있는 질문을 좀 던져야 돼요 자기 자신의 존재감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제가 그렇대요 아. 나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는 으그 가치가 있다 할렐루야 내가 왜 기도하느냐 기도해야 될 목적이 있죠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죠 사는 목적이 있고 사는 방식 이정표가 있어요 방향이 있어요 이것이 있어야 살 때도 가난해도 그래도 믿음으로 버티고 사는데 겉으로는 내가 약하지만 별 볼일 없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이로꽉차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진짜 능력의 사람이거든요 그럴 때는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야기 했지만 온화한 성품,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촌철살인 것 같은 그 말씀 한마디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자꾸만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 받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이 변해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강해지지 않을, 강해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가지는 내가 사람들보다 약한 부분이 좀 있어야 겸손해집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드에게 그것을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와 상관없이 교회에서는 가르쳐야 돼요 당신은 순종자라니까 알곡입니다 불순종하니까 가라지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세계는 항상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 된 자가 있고 나중 됐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먼저 된 자가 될수 있고 충성된 사람도 나중에 불 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 군사. 벌써 예수 믿는 순간 군사가 되었어요. 영적 전쟁은요 육신의 전쟁보다 사실 더 치열합니다. 게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하늘에서 내 쫓겼는데 그 용이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세 가지 별명을 갖죠 옛뱀 아주 오래된 용마귀온 천하를 꾀하는 자 사탄 영혼을 사냥하는 자 주사위를 던진다 그런 거잖아요 마귀 사탄이 귀신이 아비 마귀의 뜻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주사위를 던진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확률 주사위를 던져서 육면 중에서 어떤 것이 나왔냐 다섯 개가 나오냐 하나가 나오냐 여섯 개가 나오느냐 네 개가 나오느냐 확률 게임하는 거예요 너 귀신들이 볼때 마귀가 볼때야김 목사 초놈 저 새끼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새끼 한국의 목사들이 많은데 교회들이 많은데 저것들 저저 저 타락시켜야 되는데 확률상 보면은 타락할 가능성이 없어 저것들은 맨날 예수 고백하고 기도하고 처리하고 그러는데 타락할 기미가 안 보여 근데 어느 날딱 보니까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하네 교회를 안 가기 시작하네 사소한 말이라도 삐지네 상처를 잘 받네 오 정신이 약해지네 그 취미가 있네 그 취미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취미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고 쌓이고 쌓이고 쌓이게 되면 타락할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꿰 음. 수가 있어요. 온 천하를 꿰는자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겼다 그랬어요. 그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대로 선앙당에 가서 빌게 만들고 우상숭배한데 만들고 석가모니 뭐남미호랭계교오음진리교무슨교무슨교무슨교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 분란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뭐 시기하게 만들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지역과 모든 것들을 붙잡고 공격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면제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요. 같이합시다. 나는 면제되지 않았다. 할렐루야. 진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재밌지도 않습니다.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아니야. 믿으면 믿을수록. 그래서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능력 보고 기적 보고 왔지만,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실질적인 말씀을 하니까, 어려워. 힘들어. 다 떠나갔어요. 다 나가리가 됐어요. 왜? 어려운 영생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거야. 예상치 못했어요. 자, 시험도 역시 마찬가지. 이번에 교회에 새롭게 조직하는데, 조직하는 멤버들을 내가, 누구, 누구, 누구 한번 조직 한번 새롭게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그 멤버들이 다 박살이 난거예요 얼마나 시행이나 환란이 어려운 말이, 마지막 날 발표하기 전날 토요일 날은 주운준사고 우리 딸이 집에서 나오다가 발이 확 저칠러져가지고, 목발 짚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그곳으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 또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딸하고 집에 가서 대판 붙었어도 야 여자들끼리 싸우니까 볼만 하더구만 진짜 얼마나 막 요공하지 않는데 그래서 나가 저저저저저 어차 그한마나 그랬었어 야니가복결를 알아 네가 개맛을 알아 꼭 그거 선전나고 똑같아. 귀신이 나를 끌어들이려고 말이에요 나는 가만히 앉아서 쇼파에서 앉아서 저것들을 봐라 논다 놀아 미치게 논다 미치게 놀아 미친 것들이 아니고 미치게 논다 왜 귀신이 속에서 불을 지펴요 불을 지펴 성질 기질 스타일 주둥이 막 불을 지펴요 그래, 껍데기는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들고 속에는 귀신이 역사하게 만들어요. 근데 가만히 있었어요. 아이고, 근데 갑자기 나한테, 아빠야! 내가 뭐요? <웃음> 아빠야, 어떻게 할수 있어? 내가 뭐? 사모님, 너무 그러지 마요. 불은 물로 꺼야 돼요. 다시 말해봐. 아니요. 가만히 어요 숨을 후 쉬고 주여. 근데 귀신이 발목을 딱 잡고 역사할 때는 발목이 절대 못 빠져나와요. 귀신이 혈기의 영을 막 집어넣으면 혈기에서 절대 못 빠져나와요. 귀신이 입을 딱 붙잡고 입을 쪽 빼가지고 사용하며 못 버텨, 못 버텨. 그리고 나는 이제 사모님 활사 사모님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이거 시험이다. 사단의 욕사하는 거다. 편히 알면서 영적인 사역자들이 왜 그래? 그렇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한다. 할렐루야. 레마적인 능력이 있어도 은사적인 능력이 있어도요 그래 엄마가 낫다 근데 힘들고 어릴 때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로고스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다독 다독 그려줘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영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이런 시험이 온다 잘 견뎌라 그 말만 한만딱 하고 나를 <웃음> 나를 그냥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목사 된것 같아요. <웃음> 그렇게 하고 교회 왔어요. 후 와서 또 한쪽에서 열불이 나면 같이 열불 내면 어떡해 아무리 요새 당신이 말이야. 처모님 <웃음> <창문이> 어디 갔어요? <웃음> 사무실에서 듣고 있는 거 아냐? 응. 요새 그 남성 호르몬이 너무 많아 사모님이. 응. 나는 너무 에스트로겐? 에스트로겐 너무 많아서 뭐라 그러면 네 네. 요새 막취미가막 바뀌어요. 막 그릇 닦는 거. 닦지는 않지만 그릇 닦는 것이 멋있어 보여요. 주님을 따르는 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다. 사실은 재밌지도 않고,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핍박이나 시험이나 혼란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할렐루야! 예. 수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따난 이유는 능력만 나타나는 것만 보고 왔다가 "아이고!" 뭐 집도 없고 가는 길도 막막하고 노숙도 차해야 되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오르락 내락하는 것도 많이 있고 자기 성격이 예수 믿게 쟤는 내 성격 잘 관리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맞춰 살면 되는데 이거는 귀신이란 존재가 있으니까 계속 부를 때요 혈기 육체 기질 환경 관계 계속 스스로 막분 나게 막열받 아이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하,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놈이 저주받을 성격에 내가 부모로부터 좋은 성격 유산 받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사단의 역사 아니니까 이 좋은 성격이 완전히 지옥 갈 성격으로 바뀌는 거 있죠 그래서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별로 좋지는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영적 전쟁하는 코스로 우리를 지금 계속 움직여서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군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운동선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농부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비에대해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군세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 상사에 복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작전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운동선수에 의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우승하려면 남들만큼에서는 안되고 최소한의 훈련과 연습이 지한다. 운동선수에게 무엇이 가장 힘드냐? 연습하는 것이 가장 힘들대요. 무슨 연습? 매일매일 줄타기하고 줄 당기기 하고 줄 근육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법대로. 약물 복용해서는 안 되고. 자, 농부의 비유에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씨앗을 뿌리는 경험이 있어야 씨앗이 나중에 싹을 내고 잘 자라는 것처럼 영적 추수를 잘하면 할수록 물질적인 추수도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총명을 주신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상황 판단에 대한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체화시키고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하는 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가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정말로 어려운 조건에서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 멸루간, 생명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으니 멸류관 상급을 위해서라도 주님이 영광을 위해서라도 사명 잘 감당하여 주시옵소서